무서운데? 무서워. 무서워. <웃음> 무서워. 아, 맞 무서워. 아, 진짜 이거. 아맞고 맞고. 맞아야 돼. 먼저 맞아야 돼. 먼저 먼저, 먼저 맞고. 아, 그럼 이게 다 날라가. X X X. <웃음> 수율 책임지는 새 남자 생생. 그루통 저번 이제 첫 라이브 하고 나서 이제 임팩트게 가야겠다. 그렇 남자는. 아, 남자는 남자는 남자는 남자는 웍지죠. 지 아이고, 다리가 진짜. <웃음> 새로운 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게스트. 야, 경량급.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량급이라고요? 아, 경량급. 오랜만입니다. 경량급. <웃음> 개인 유튜브도 하고 있죠 지금. 제일 조회수 높은 거는 이제 치킨 먹방. 전통 <웃음> 아, 방송은 이제 아무도 안, 안, 안, 안 보면. 라이브, 라이브 처음이시죠? 아, 아니야 라이브 는 아예 처음이라서. 와. 뭐. 원래, 원래 이게... 스타일대로 하면 위험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카메라 보면 좀 이상해져서. 아. 이거 해봤자 아, 편집할 거야 다. 이거 아. 이게 편집이 돼요? 어. 아니, 아니 방송 뭐. 끝나고 나서 기록을 삭제하면 돼. 음. <웃음> 그러니까 뭐, 아, 춤, 저... 지금 사람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기록을 삭제하면 돼. 아, 들어가세요 빨리. 이걸로? 예. 와, 예. 들어가. 빨리 가요. 꼭꼬 들어갈게. 빨리. 어. 또, 또, 또, 또, 또 이제 내가 느낀건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아무 말만 해도 돼 어차피 이게 다시 안 올라올거기 때문에 <웃음> 맞을건 맞아, 맞아 그냥, 그냥 이제 후랭게 갑니다 저는 하나. 어,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웃음> 들리는데? 어, 나이가 좀 조금 둘. 모르고 있었습니다 셋 어, 약간 셋아이넷 근데 이게 이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2 1시더라고요 다섯 20 안시는지 모르겠네 맞아요아 21시군 호흡해봐요 호 호흡. 자열 오케이. 오케이 아 어디까지 앉아야 되는지 보일게 앉을 때 괜찮겠죠? 앉았죠? 앉아 이렇게 <웃음> 난준영이그 여고생 그 돌피 팬츠가 너무 좋아 아니 진짜 <웃음> 아니에요 아 이거, 이거 바지 처럼면년째 응. 친구예요 <웃음>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같이 한다고 하면 <웃음> 자, 오 야! 야! <웃음> 어? 어? 너이... 어? <웃음> 소리가 기숨이 <기술바나>. 안나줄 소리. <웃음> 벨트를 집에서부터 차고 온 거야? 아, 어? 아 시청자 223명 <웃음> 돌파했습니다뭐몇 어? 개라는 거야? 오와 겁나 섹시했어 어 뭐야 하 <웃음> <웃음> 아, 어. 아, 이러니까 그냥 기절할 뻔. 아 진짜로 내가 되게 숨을 주,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역 아, 숨을 안 쉬는데. <웃음> 호흡이 없는데. 에이. 나만 이렇게 앞에 뭐가 안 근데 각해보니까잘 생겼잖아. 그렇죠. 아니 지금 뛰는 거 같은데. 아 야. 접착제 씨. 아, 피꿈치도 좀 쓰고 해 줘야지. 그렇죠. 무릎도 먹지. 그쵸? 무릎 운동 안 해? 부상당 이거 봐. 이거 봐. 왼발 오른발 벌림이 다른데. <웃음> 아좋 좋. 한쪽 다리가 더 좋아지겠지. 그렇죠. 아니 이 지금 무릎이 틀리잖아. 아. 아 이거 무릎 돌아가는 거 봐, 아! 로키 로키 개마렸다 진짜. 아 형님 좀 형님 스미스하면서 조용히 좀 해. <웃음> 아, 아니 보조 보러... 들어와야 될거 아니야 아 아니야 <웃음> 들어오지마포이 <포위> 나가. <웃음> 아니, 포이형 자꾸 어슬렁 어슬렁 불균형이네. 불균형. 아야 나와봐 나와봐 빨리. 해 불균형이야. 어. 열. 아 이렇게 말이 받아 여기. 알. 아. 빠져. 어우, 야. 그만, 그만. 죽라 <놀라> <봐. 놀라> 너무 섹시해. 아, 아니 그거 말고 내 쪽에 꼽아야지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정신 차 아, 려 아, 아, 저신 차려. 아, 정신 차려.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아 정신 차아정 어 야야야! 경력이 얼마 되세요? 경력만 쓰이 없이 경력만 길어서 경력은 내가 더 길걸. 저제 이길 거야. <웃음> <얘, 웃음> 내가 여기서 제일 길어. 아 이뻐. 자, 둘. 겁나 섹시해. 어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이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너 방송이.. 뭐죠. 어? 형님 형님 경량거면 앉아도 돼요 좀거봐너 그렇죠. 네, 이거 슬레드 하고 있어 <웃음> 저좀 둥기 드는 거 같은데? <웃음> 맞아. 맞아 일단 한번 볼게 현득씨가 다리에 비해 다리 운동 잘못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 그, 음. 개소리죠? 아, <웃음> 근데 야. 여긴 다 원래 물안 마시면서 운동하는 거래 <웃음> <근데. 웃음> 원래 물이 왜 필요해 수분 조절을 하면서 운동하는 거같데 아무도 <웃음> 네. 물을 안 마셔요 아, 물을 미리 마시고 와요 정신이 빠졌네 그냥 아, 아, 진짜 방송하면서 그래. 뭐 섭취하는 게 말이 돼? 지금 시청자들 앞에서? 개인 수분 조절이 해봤잖아 수분 조절 안 해도 돼요 아이 친구 많이 들어야 될것 같아 <웃음> <웃음> 아, 왜 우리가 말할 때 가만히 있더니 여기 아, 네 <웃음> 아, <이거 무서운데? 웃음> 어, 아니2세살아이 무서운데 이거 못다가가겠는데야200 콜라사 200 200, 200. 안돼 진지 안돼 이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200, 200 가자 야지정기가 덤벨콜 바벨콜 200하니까 고 가자 <웃음> 200거거거야 200 시청자 300명이 지금 다칠 때밤 11시에 300명이 보고 있는데 안할 거야? <웃음> 가자 오. 우 챙겨. 올려. 하나 더 해. 어, 준비. 아니 아니 아니. 완 내가 고콘드 고컨디션이었으면은 이 친구 지금 나지 못했어. <웃음> 아, 지금 밥을 못 먹어. 준이가든거 같았는데. 아예. <웃음> 아니, AS 그 암모니아 스포츠 암풀스. 네. 자, 어. 또 가. 잘했오 그렇지. 자, 핑크 어! 오, 야 왜했어? <끼> 오오오우오오오오 <soothing> 아! 아, 거의 인젝통이에요 자, 헤이헤해보 아! 아! 아! 아!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아! 아! 아! 어그정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딱딱거리 있었어야죠. 먼저 안 했어. <웃음> 준영. 하나 아, 바로 맞아야 돼 이거. 아맞 맞고 맞고. 맞아 맞아. 맞아야 돼. 먼저 맞아야 돼. 먼저 먼저, 먼저 맞고. 아, 아니, 아, 아니 그럼 여기 다, 날라가. 알았어 알았어. 그럼 어, 맞고 맞고 맞고 맡아. 아, 맞고 맞다. 맞고 아, 맞다. 아, 그냥 빨리. 그냥 서. 소야자친구 아, 잡아. 그냥 왜 잡아? 아, 하나 둘 셋. 아. 저번두번한번더한번더 에이 헤이 열다섯 개다 와. 가. 아. <웃음> 욕을 해 하나 야 빠르게 가 그냥 아, 둘그지둘셋아 둘, 잠시만 만 아, 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아 진짜 와우. <웃음> 맞대, 맞대 진짜 <웃음> <웃음> 자발 앞으로 밀어 발 무릎 앞으로 밀어 무릎 밀어 밀어 무릎을. 요 <웃음> 하나 둘셋 무겁다니까 자열개열개둘아 아, 니보다 세좀 친해. 아, 좀, 좀 친해 못 야. 들더라도 맨 밑에 꽂아요 그냥 하수구 뭐? 맨, 맨 밑에 꽂아요 으맨 밑에, 밑에 꽂아요 이거 맨 밑에 꽂으면 참고로 150kg입니다 이게 빨리 해 그냥 좀안 무너져요 와야 근데 다리 진짜 안돼 진짜 안돼아 포위 포이 먼저 해봐 아니내가해볼게아니뭐 하나 미는 거안돼아거짓말이 뭐 <웃음> 네. <웃음> <거짓말> 네. <웃음> 근데 뭐전기공리당리저전기리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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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으로 갑시다. 100. 으로 갑시다. 자, 노이스 들어와. 빨리. 아, 손잡이가 너무 먼데 뒤끼비. 내손 잡을래? 2. 응. 내손잡고 해. 내가 눌러 줄럴 줄게. 자, 가. 그렇지.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그리 어, 손대 봐. 손대 봐. 손대 봐. 아! 여덟, 야, 너 이거 어, 뭐야 이거? <웃음> 뭐야? 그, 너무 귀하네요. 야, 야, 이러니까 의욕이 생기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이님마아들어 <형님 맥마. 웃음> 안아야 <웃음> <나, 나>, 예. <웃음>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익슨 생할때 무릎을 살짝 외전시키세요 응. 네, 네, 안쪽까지 깊게 거. 다 벗습니다 아까 현석이 아, 아, 형 형이 아, 좋아졌네 아, 아, 아, 아 원래 아, 좋아요? 아, 다리가 제일 좋아요 <웃음> 이렇게 되면 다리가 둘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5, 90대잖아 85? 진짜로? 85가 된다 어, 말이 돼? 제가 뉴욕 준비하면서 볼륨감을 60%밖에 안 했어요 하측 사이즈 줄이기 위해서 아 상한체 밸런스 때어 네. 상체가 커진 게 아니라 상체좀 줄였구나 <웃음> 아, 밸런스가 맞더라고 한 바퀴 돌았나 우리 이제? 네물 네, 네. 먹고 왔지 야, 내가 벌물 먹고 왔죠? 지 아니 거 어디, 거 어디 갔다 어디 갔침 <웃음> 뺏고 <웃음> <침 깎아 웃음> <거> 왔어 여자였었나 저의 한칸 내려봐 어 그런 거 같은데? 네 노익수강 있었을 수도 있어 아 노익수강 물 마셔? 아 진짜 대본은 물마신거 아니라고 어? 야준영아 이렇게 내리는 게 어떻게 오케이 okay. 여자 선수잖아요. <웃음> 그래. 아데 뭐라 못하게 무서워. <웃음> 올려보시고 또 하나, 하 올려보시고 보폭 좀더 넣을게. 상자부터 다 말아요. 어느 뒤로 붙이고. 더도아 받아. 더안지데 어떻게 여기로 가야 돼. 여기 기로 와야 돼요. 로 가야 돼. 아아이 나와봐.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그렇죠. 어? 내, 아, 내 다리는 짧아요 야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아니 그렇게 안 돼요 미붙여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응 아,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진짜 눌려, 이렇게 어. 해요 아, 진짜 이렇게 셋이게 눌려야 돼요 그거 자연? 자연스럽게 포이 씨는 그한 번에 따라하지 아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돼요 이거 <웃음> 지금 관장님 사. 타일이라 이거 말 들어봐, 이렇게 밖으로 더벌려아나 더 이게 느낌이 아, 좋아, 좋아. 아, 자, 벌려서 조시 아, 네. 들어가세요 쭉, 그렇지, 되네 상자 응. 으로 말아요 엉덩이 뒤로 빼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무게를 쳐도 어, 허리가 안 아파 안 아파, 안아 절대 안 아파요 울려요, 울이요 울려요, 이렇게 <웃음> <웃음> 여러분,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웃음> 그렇지, 하나 그렇잖아요, 받아보기 잠깐만 <웃음> 바로 되는데? 다안 내려왔는데 닫는데? <웃음> 네. <웃음> 넷, <웃음> 야, 이거, 어, 이거 너무 억울해요. <웃음> 다섯. 굿. 여섯. <웃음> 굿, 침, <웃음> 침, <오케이>. 일곱 칠. <웃음> <다, 웃음> 여덟. 아홉. 열. 음, 아, 네 음, 이제. <웃음> 야, 이렇게 아, 해야 돼. 음, 야, 아. 야, 안 아. 다리 저 피줄 음, 봐봐. 저거 봐봐. 아니, 이제 원래 나오 있었는데. 음, 여섯. 음, 아니.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 거야 이제. 누이스 올라가. 이게 맞는 거 같긴 해. 그. 저도 말이야. 이게... 어, 아, 아, 아, 그렇죠. 아, 이이요이 그 타일이... 아, 아, 그... 아, 괜찮아요. 거괜찮이게괜찮야지아요 이거 괜찮그렇이아이게 약간 타이이아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아이아요 야, 표굳인다 이거 지 네. 아홉 언제 어, 감잡았네 여이 <웃음> 아, 느낌 ex ex ex ex 오늘 이제 첫 출연하시는 이제 노익스가 이제 좀 자주 보게 될것 같은데 어떤가요 음. 라이브해 보니까 아 그냥 무지성이네요 그냥. 무지성이죠 아. 뭐 힘이 진짜 세질 것 같아 자, 노익스 중량급 가자 노익스님 화이팅 화이팅 e 자 지금까지 생생 근육소 뭐. 감이 없어 통 ex 아. ex <웃음>